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주말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밭 매매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을 입구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도로에서 밭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왼쪽에는 마을이 있고, 오른쪽에는 매매할 밭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밭은 매매 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봇대 왼쪽부터 매매할 밭입니다. 곡식이 숨겨져 있는 부분은 매매할 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농기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는 쪽이 남향입니다. 주말 농장이나 전원주택 부지로 적합한 반 매매입니다. 잡초가 무성할지만 정리하시면 아주 넓은 밭이 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매할 밭에서 촬영했습니다. 현재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밭입니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만 컨테이너는 매매 밭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는 부분도 매매할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운기와 트랙터가 있는 부분은 매매할 땅과 관계없는 땅입니다. 농기계 옆에서부터 오른쪽입니다.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구입하셔서 주말농장으로 활용을 하거나 전원주택 부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오늘 반 매매입니다. 보이는 도로는 포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와 반 높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반 높이가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마을과 아주 가까워서 수도와 전기 인입작업이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 포장된 국어입니다.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앞에 보이는 차량 있는 곳이 도로입니다. 반대쪽 도로입니다. 이 컨테이너는 임시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매매할 경우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앞쪽에 그물망으로 채워져 있는 곳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국어에 접해 있습니다. 면접은 1583제곱미터 470평입니다. 분할매매는 가능합니다. 농치증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일부만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주말농장 및 주택 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